Let's do this. s h o o p 아니 l c 오 l l i n g each team. I 라 e t y o 까 Whatever y o 가 want to do. I think I'm g o i n 는 t 이이 o t 이 시작했지만 굉장히 꾼길 같은 울방이요 사준다고 해서 대기를 해서 건 굉장히 보여주고 계셔야 돼서 다, 다 떨어지셨네. 로라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 사쿠라 원케이 선수님은? 아이디가 사쿠라인데 로라를 하고 계십니다 로라전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거예요. 이 로라 같은 경우에는 1번뭐 몰아쳤을 때미대회리 과연 야 리셋 사냥을 받연것같고 어마어마한 점이될수있는그런게되있기때 저는 는 필기 기공기 공방이 굉장히 좋아해서 방기가 들어갔지 않더라아 이건 뭔가 반응을 하려다가 오래 세개만이거였아 이거 EX 샤드크래에 깔아진 지금 아 일단 아오? 얘는 뭐지 또, 이게 또? 자 이것은 르그냐면 얘기가 더 달라지죠 스파트 아, 좋아하는데 일단 반응이 주지않고코인사크라오스자아어 가진 이후아 이거 또서 터널 만든 그러면, 끝내겠죠? 한 아, 이 거를 잡 허고, 그러는 나중 에 얼라 불러 끝내 겠죠？한 번 가져 가고이는어가터져서 많이 분리하지 않나 싶데 한순간에 도전을 벌어서 는 플레이가 좋았고요. 지나 3.5개선 펴주고 역도그렇고있는아 맞지말고 2.2.2.2. 다시 고속 몰랐습니다. 자 트레이밍을 펴주고 있는 리스이이건 들쾌가 되죠. 까끔하게 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역가드! 그렇지 역가드 펴중을 검 다음에 여기서 킬을 하려고 했고 할수 있는 기 일단 무리기에 이런 생각도 고또 전에 있던 그거 경출 30만 여기다 이렇게해 주면서 갑자기 이렇게 는또 몰라요. 어차피 어우 중단 이후 근데 중단이 공중에서마다 다뽑 이어지지 않았고. 자 이제 아~ 세이 첩으로는 썩한건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서 태양이가 붙때대 덩타가 나가잖 타크라운으로 가울나 가는 겁니다. 파이널 라운드. 잘빠 아우 5 이후에 그렇죠. 한번 다운시키면 그때를 지켜줄 기가더 끊어 다운잘풀지만이켜주겠어요어 순간 들어갔죠 지금은 안그렇게두 선수, 두 캐릭터 모두가 중간 모상이 멋있단 말이이 중에 잡스는 막아주기 위한 모습고아잡기 한번 면이 한번 말리면 끝이 없거든요. 어, 똑같은 이유가 구성으로 몰아주는 콤보 세게 들어갑니다. 이후에 여기서 또 역가드 안 넘어오고 정가드! 스턴 나죠? 어, 이거 대미지 마무리 나오나요? 대미지 마무리 나오나요? 마무리가 나올 것 같은데 곤너클 사용해려면 마무리 날것 같거든요? 아! 와 중간 피하고서 완벽한 리퍼니션 1등 상승 1점 가져갑니다 뭐 굉장히 훌륭한 경기에요 금치 역시 한때 로머치와 아이돌의 경기가 되는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공방이 오갔다 자, 진작 진작 진작 시작합니다 가이 국토수가 가져가긴 했습니까 하트라오피 선수가 가져가로 무방했을 정도는 크게 한 분이었는데 하라오피 선수가 굉장히 분위기도 안 좋았으면 어떻게 쓰느다는 로마티스도 천명들은 처음까지 중격적으로가지가는것이름 많이 보고 거의 다 굳이 게 되면은 기세올라가다내리나가다라고기이 오, 이 저거를? 스파린 이후에 콤보 들어가면 그냥 좋고요 자, 다 반격기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백상두리 2대 커튼같은 데미지가 다맞는 거라서 이건 지금 딱다 나왔죠 아 이, 이거 대체하는거는 가능한 것 같은데? 나도 못하는데? 아또역가을 넘어가주면서 여기서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 깔아주고 할수 없이를 가져와 주고 있는 상태요이그나을야눠서공에서 제일 잘하는 여성들 니다를 받았기 짜면이 게임을 안 하시니까 아, 이에 그것이 이거 마구간 죽게가 된 건지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아쉽게 못 먹으면서 이거 죽는 거 같다는 걸 되게 빈고한데리작는 사안입니다만, 약발 팔르블는주인공이해서 화려하고 잘고 괜히 니다린다할이받요 어려움 리버서를 한번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끝까지 보고서 대시한건 처음입니다. 니가 구성이 뭐았죠 이제? 자, 여기서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펑, 어, 그렇죠? 한번펑 커지면서 이것도, 오? 자, 시, 시 있어요, 시 있어요. 아, 근데 마무리가 안될것 같아. 조금 남을 것 같아. 아, 조금 남았죠? 아, 기다리는 거. 와리스 선수가 이렇게 해서 2대 1로 승리은갑자다 근데, 딱플레이가 플레이트라는 두각이플레이가이해하니야 지금... 아니나, 라 가지고 정도로 플레이가나왔고연그래서명로만들어을서었다니까는영역이다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하가이 정도 나와 가고전라켄 수가 나와니깐 마지막으로 이강고 이동해 킹덤 강가요 이동해 킹덤 이렇게 눌러 이 부분은 골피 레이를 준다고? 이건 골피에 있이다고 했었는데 이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별이 좀 패배를 해서 일단은 서해사이도 5위구는 5위구는 이위구는5 없기 때문에 그쪽은 2위구 플레이를 보여준고 3위구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3위구 플레이스터가보 역시 이런 말할듯이 뭐굉자가 베테랑이다 보니까 3위구 플레이를 보기 때문에 다이 일단 사명이 요아 게임을 다했잖아 빼고 다른 여이에서다 1팀 중입니 요. 회사도는 일단은 주용이 하지 않고 하이둘는거야지이 신부기부한테 대기자마자 툭툭툭 근데 뭐 갑자기 학교를 정리해서 보내주고 하니까 그런 건지 금은 이제 제대가다은 미술관 팀장 정도 된다는데, 뭐막상막까지 다닐까 설치할까 할까 싶어요그러나이지에나면은 우선... 음, 이 모든 선수들 방송을 한명씩 하면서, 이패고는게요이 패치를. 이 패치를. 이 패치를. 이 패치를. 이 패치를. 이 패치를. 이 패치를. 이 패치를. 이 패치를. 이패이패치 이분들이 캐릭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i t s go time. 켄 아, 줄이. 어, 좋죠. 아카켄데 필구신 연결기 25번 경기와 28번 경기를 보고 진행하도록 을 할게요. 나머지 두 분은 진행을 해주시고. 어 패자 조는 루저 4라운드까지는 그냥 진행을 축하시되. 요즘 5라운드부터는 방송연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라운드 이후에 5라운드 진출에 계신 분들은 대기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락캔드 큐브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표님 어서오시고요. 오, 두분뭐 마침 배급이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물론 레벨은 휘무치님이 훨씬 낮긴 한데. 오, 최근 승률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배달라운지 이런걸로 실력을 키우신 이후에 아마 랩매을달리신 분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캔간으로 캔들 줄이문점전부 거의 비슷하시죠 80점 차이 어우 저최씨 선수도 그린치즈 소속이시네요 자 가라켄 선수는 소속이 아직 없으신데 자 어, 가라켄 오오 공점 풀이 화난 공점 풀이 좋죠 아역가를 놀랐었는데 아쉽게 끝나갖고 쌩용콘이 맞았어요 그되면 자, 지금 뭐, 데미지를 벗고 반 이상, 일단은, 넣어주고 있는, 아라클 선수의 모습. 오, 생력고또 들어갔는데, 뭐, 이런, 소속타가 안 들어갔고. 일단, 트리그를, 흥제을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는 굉장히 많이 그냥 기울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일단, 구석에 모른 채로, 어머리는성공했습니다만까먹기 실패하면서, 제작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아라큰. 주기전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캥이 다가오니까 일단은 맘놓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도잘 막았죠 여기도잘 막은 큐블씨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프 공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여기서 어, 중단 잘막아줬고요생존권이 어, 갑작스레 나오는 거에 좀 당황스러워 했는데 요번엔잘 막아냈어요 자프스킬리후 접기 아요번엔 접기가 허쳤지만 다행히 큰 데미지 입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이고생존권또 나오죠 지금 그 성공했다는 슈비가 걸어졌지만 어, 어 자, 올라중단 이후에 콤보 이어가지고 있는 플레이 굉장히 지금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 반면가라키도 굉장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혹시 아니, 트리거 게이지가 거의 다 차고 있는 게 이제 가라키니거든요 트리거가 터진 이후에 거세게 또 몰아치게 되는 듯 자, 트리거 게이지가 켰어요. 다, 아이템에 그 신이 써주면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트리거를 활용을 어떻게 해주고 설명을 리보는가아 해나 못뛰었죠 동전의 평한면이 아주 기 좋고요. 자, 요거에는 메이저 프를임이었죠캔 같은 경우에는 장풍 후딜이 뉴보다 좀더 길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게 메이저 프를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용권특피 지점 잘쫓아가서잘 좋지만 이상 3 프레임 양경권으로약용권으로 벗어나주고 있는 가라 캔. 저 안중발 떼어주는 플레이트도 좋았고, 이쪽 안장에는 피부를 걸고 있는 거를 하단 중발, 이렇게면 주고 있는 피드시 리버 서을 한번 쳐냈습니다만, 그 이후... 아~ 이렇게 되면은 오, 자짜판 다시 밀단 비비기... 아무도 잡기 헛치기를 떼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떼어주지 못하면서... 자, 어, 가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옆가루공격을누리는 점프가 터치면서 첫 세트의 귀부 신선수가 가져가면 됩니다 네, 아까, 아까 전에 이슈팅님이랑 아쿠라원케이님이랑 투풀 대플래어경기였는 나는 슈다 대 다이아 경기를 생 진짜 요새도 다른 실력들이 상황평준화가 될어있 와 이거 브이스킬 나못 막는데 이거를 막으셨어요 지금. 막고 나면 일단은 평유키가 들어가죠. 양념권, 기상 비리기 굉장히 좋았고요. 자 안중발 이후 브이스킬 잡기형 잡기를 풀어내고 있는 모습. 아 지금 순간적으로 브이스킬 이후에 잡기형 잡기를 또 풀어내고 있죠. 반응 속도가 꽤 좋아야 되거든요. 잡기를 푸는 것보다 좀더 발전하면은 브이스킬로 달려오는 걸 때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큰재미이줄수 있습니다. 아, 쉼이 좋았는데, 아, 쉼이 이후 확정 타격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자꾸 안중말 이후에 추가 공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이어 풍선으로 깔끔하게 한번 지나주고. 미쳤나 하죠? 어, 아, 그리고 계속 이후 이어주면서 바닥 쓸어주고. 아, 그리고 이후에는, 아, 이거 트위터 스포 사용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푸릇입니다. 자, 그 스킬 이후에, 아, 그 그래. 상황발 이후 e x 드리기, 아이, 상황발 이후, 방금 이용 드리기. 하지만 구성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필드로 다시, 이게 했구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까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몰아잡고 있는 상황 이 켄의 전투력을 상대방을 구성에 몰아놨을때 극대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휠도 어서 나오고 있는 휠니션쥬기 오우 기상비비기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후에 아~~ 또 적절한 타이밍에 지르기가 나오면서 전항을 뒤집어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가라테선수가 오늘 트리거를 키지 못하고 지는 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워더케 형님이 괜찮으면 말씀하실까요? 자, 트리거 켜야죠. 트리거, 트리거 켜야죠.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자, 잘 맞고. 아, 여기서, 오, 스페셜이 나왔지만. 다행히 아직 원코가 남은 상황, 아, 여기서 또 트리거를 켜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안강발, 잡기, 안중발. 맞하수 <웃음> 아, 두선수가 앞로 같이 실수를 남발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신줄을 차리고서 EX3000년으로 승리를 딱 가지고 있는 키우시 선수였어요. 이렇게 키우시 선수가 가져가면 승리를 챙기하게 됩니다. 골드백님 제자요? 골드백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벌써 제자가 있어요? 그단하셨네 자, 어, 다음 경기는, 스카일라이컨인데, 러브, 러브젤. 러브젤리요 <웃음> 어디가 러브젤이야 어디가 러브젤이다? 음. 어, 나는, 그 뭐냐, 매개체가 되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지 않나 싶어요. 너무 가락해서 너무 아쉬웠을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대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제가 조언하면 조언을 드리자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다 참가를 하시는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회로 참가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특이점이 여기 되어있어요 꼭 특이점이 여기 아, 되어있습니다 이기고 지고 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나와서 한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주의하는 것 같고 대화하처럼 지운 장면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 아쉬운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은 아쉽다 아쉽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뭔가 믿고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 같은 거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왔어요 그 특성은 확하게 됩니다. 그러마자 성장하게 되더라고요자 시작했죠. 자이 러브즈 선수는 맨하트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맨하트가 요새 교체수가 상당히 거의 보기 힘든거런고 캐릭인데 마찬가지로 스프이크 선수는 크 선수는 는선는 지금, 맨하트 같은 경우에도 대체 수가 얼마 없고, 스이스타일자체가 그, 그, 그, 편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용 전비가 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 굉장히 스타일 가잘 이해를 하고, 있죠. 한번잡아그리고 나서 계속 공격을 들어가고, 잡각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피해가 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터프해요. 그리고, 그리고 원느 굉장히 네. 어려운 경우도 있 그리고 흐영을 해도 됩니다. 한번더구 나올 거예요한 골프 도으로기고요 아, 잘걸렸고요 오, 이거를 용거으로 넘어선 느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성격을 좀말려버렸죠한 시간에 500만 원 이상 사가 있는 캐릭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내가 쓰는 실기도 있어요. 지금 이게 라이한테 접근하기를... 방 하면 이름이 다가져가서 접근하는 데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좋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오... 아... 이 뉴스 파동폰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스타일 있잖아요. 어... 흥... 흥... 이 정도가 굉장히 착각하고 플레이를 잘 해도 좋았을 거 같은데. 그런 라운드로 지혜로운 안경을 가지금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드로 섞여 주시면은 벌가보여니 타이밍이 사각거람섞이서 이거 가지고 찬 거는 이 되는 거예 아, 로 피해 보려고 친구만시는게 조금 낮더라고 그래도... 아우 이거 한번향이 확실하게 지 않고, 현실은 높다. 이렇게 보 실이 매각하는 레퍼 해군 같은느요 자, 이거역할지넘어가습니다잘됐요 인상발, 암박발이 바로 나오 거는 조금 의외였죠. 자, 스을이더주이를말아주면확실가 따로 돌아가진 않으려나 보시고. 자, 이렇게 되면우스가 사용하기가 쉽니까? 주 않고 여기서 경계를 가나요? 위험한 상황을로 마무리를 해서 일단 라운드를 따가는 게 좋아, 좋은 상황이지 다 아, 이 풍경이 없다니 좀나요 어, 마무리 안 됐어요. 지금 아까 안는아맞니다가꽉차이 횟수가 봉투가 꽉 차는 농도 손질할 때 농도 안에 써는거어요 장콩 발사 상, 인의자극가 들어가면 좀 좋은 편이더라고 어, 생각보다 잘 들어가서 양대모장이 보이지? 어우, 이렇게 지를아들여서잘놔고 있는 갔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지리기사용해주는 부적비가 없기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는굉장히중요할수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에이어트가시이즈가있거는데 세이크 현수로 시켜못하기도 있는데 일단은 스이 안됐고 이거 다어지요 이거 타임자로 막아다가 포토로 타임에 치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3번이 더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연 지리기가 나오나요? 요 아, 가가 있는 <목소리도> 어, 이번경기력로보여 근데 내가 어저께였나? 피샘님 방송에서 봤는데 러브젤 선수의 주패가 레나트가 아닙니다 이제 주패를 선택해 오실 수도 있어요 라운드 1 오, 아니요. 나도 내가 하시미다. 하십니다 아, 메 이렇게 하시미다. 아, 왜 이렇게 다이거게 아, 이게 아, 이렇에스시 s 다 아, 왜 이렇게 하시미다. 아, 왜 이렇게 하시미다. 아, 왜 이렇게 하시다 아, 이렇게 하시미다. 아, 왜이다 아, 면서왜이다 얘기 인데, 얘기하면이색상장 좋은 말 많이 쳐서 는 데가 없어서 있 자, 이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아 이거 여기까로해다그다다이거는 마무리가... 안 그래 조금 나왔네요좀더 나오겠죠? 아, 잘안 잡히는... 내리가지고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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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천... 어, 가요... 이렇게 됐네요. 기손 공기에 빠고있네여기 성균... 저한테앞 찾기로... 이런 장면이 상이에요 오... 그리고 네 자투어 써오 어우... 뭔 막았습니다. 데리고 면어어 아~ 체 대면... 무슨 버릇을 해야 돼... 이랬다! 아, 저거 많이 안 맞았어요. 아, 근데, 원전수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이단은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냥 그냥, 그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아이고.. 플레스과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 하면서 오정당하면 스타일 역전과 2으로 다음날도 진출하게 되니요 아, 너무 아까웠데 유아주 선수가 진짜 4강에서 대기 중이고요. 유시팀 선수, 와, 유시 선수가 아주 쥐상네요 네, 스칼레크 선수와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패자조를 구경을 하자면은, 지갑공민 선수가 실버프 선수로 이기고 올라왔어요,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었던사쿠라온케이 선수가 가르케 선수가 폐자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서라나이즈님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치킨단의 유망주라고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라피리커 선수, 미야리 킨덤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경질단 그룹이시죠 아마. 아, 그러고 헬지엄은 패배하셨네요. 아쉽습니다. 제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회에서 아쉽게 광탈을 하게 되면은 최점이 한번 와요. 뭐 치킨다는 일단 지갑범위 선수와 서든나인 선수가 담아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러면은 패자조 3라운드 경기가 다 진행이 될 때까지 잠깐 대결을 하도록 하고요 페자조 4라운드, 어, 패자조 4라운드까지는 일단 진행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하는 능하시죠 모를 내가 잘 모르게, 요새는 잘 모르기도 하고, 아는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롤드컵이라 그래서 잠깐 열어서 봤더니, 이기게 이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압도적으로. 모를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압도적으로 보여. 아니, 기워지 하자면서 나한테. 뭐 기어 이런 거는 뭐 별로 뭐 좋아하진 않지만 기어제를 하자고. It's go time. 자 그러면 은 일단은 승자조 두 경기 보도록 하고요. 패자조 음, 분들은 여기 오라운드에서 일단 대기도좀타 주세요. 자 그럼 다음 경기는 큐브시 선수 대 네, 마즈 선수. 큐브시 선수랑 마즈 선수는 아까 제가 초대를 드린 그. 소개를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저 선수를 굉장히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그 기세를 보여줄 수있을나지 그리고 우리 지각봉인을 두들겨 팼던 골드백님의 제자라 불러요 이게임고 가장 무서워할 때 자, 그리고 먼저 몸발을 지금 펼쳐서 이런 생일 범죄가 누구있는데 맞아 우준벌 투하님이 굉장히 까수하긴 맞다니까 뭐, 몸발이 참 유료일에 이라고로볼 수가 있는 이두 마리 투어거 이후에 뭐, 천우라고 하거나 뭐, 지넛을 빨빨리 다 받았고 뭐야, 살인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해요 그건 꼬니아, 픕니다 이가 사용 을사고 이렇게 가슴 에서, 거 리가, 거 리가 됐 죠？그리고 요 我。<laughs> <laughs> 근데 압도적인 경쟁력을 로득했는데 상당히 쉽게 가져갔어요. 지금 <목소리> 제가 아까 강력한 응승호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종주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쉬미 그리고 잡기로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지금 한두 마리 방어 편을 <목소리> 많이 끌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 역가지까지 들어가 주면서 보통을 몰아주고큰 데미지까지. 자 이번에는 잡기고요. 이제는 쉬미 같은 게 잡기 한번입을다 느끼 봉지 같은데 나와주면서 이 정도까지 던져주고. 이후에 뭐가 내리는 것 같은 거를 서강보르고 전화에 아, 있습니다. 자 아, 이코와요. 굉장히 아. 지금 아. 플레이가 안정적이에요. 아니, 많은 선수는 기본적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시작까지는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플레이가 많이 안정적입니다. 아 쉬미즈가 이 판에 치는데 깔끔하고 킬구치 선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잘중단은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는데 스톤 이후에 그 다음에 콤보 이펙트 오. 포보가 돌열면 약간 또 리셋되고 아여산서하딱만백대시로더 만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별수가 없기 때문에 접선 아, 네, 찬스가.. 아쉽게 됐고이부분 다시 돌리는 상황에서 는좀잘 풀었구요 자 이렇게 이요서뒤를 만들었잖아요 자 가두에 있는 백도있고요 거의 다 했죠 아위험해위험해 어, 가드 굉장히 잘덮고편집요 10분 밖까지 아, 이걸로... 미리 읽어서는... 웃는 바람에... 제가 나가서 생각 아, 어느 정도 멀리서 생각을 는 사람이 니까리네하지네거 이 슈팅 선수들의 스타일로 올 시즌 라이벌들이 라운드 가느는이선이좀더요 이하 를 금방 가질 수물풀 에서 17,000 점 가이아 이라든지 1,400 요 금방 가질 수있물품만쓰고면 가야 하는 금방 가 지는 거예요 다음 에 먼저 소방관 으 이후 에여까가 공격 받아주고 무려 한라운드를 되나 넣어준 적이 있기도 하 그래서 그만큼를넣어 장난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툴 선수의 이미지는 이제 좀 목소리가 큰좀 여성 유저나 정도로 생각하고 을 있는데 경기력을 보면은 만만치 않은 잘하는 플레이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완발차트의 아, 타이렉크 선수 역시나 상대방 선수가 벌어놓고 스트리트 점프를 편한다면 흐리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구석에서 아, 풀어주나요? 이걸 풀어주네요, 일단. 아, 정만 저, 딜게 들어가서, 시계까지 연결이 됐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경제를 선택한 모습이고, 일단, 어, 경제 선택한 습이아요분명한 선택이었네요. 마치 서천이가 모르듯이 자, 공중력기 용권을 일단 내려와주고 있고. 오, 대공공정 좋구요. 아 치열하네. 아저 마늑힐 일단은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서로에게 공기가 안 들어간 상황니다 V스킬은, 어, V, 뭐야, V스킬로 레이지는좀더 이득을 받겠죠, 아무래도. 어? 자, 흔히 점프를 했는데 약파동이었기 약 때문에 쌤이 암튼 마늑힐을 먼저 실미를 걸어주면 상대방이 무승에 몰아주고 있는 스카이베이커. 와 하단 EX 반격기를 사용을 해주면서 과연 바꿔버렸죠 오히려. 아 여기 반격기를 또한번 사용을 해줬는데 맞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렇지 아직까지 구석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사실 구석에서 풀려나왔고 이툰 선수가 먼저 지금 트리거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맞으면 오다행히 이게 가드가 돼서 다행입니다 자 EX 카라멜미니이를 여기서 세덤을 어떻게 경가드를 일단 들어가 줬고 아 이렇게 되면은 CA까지 사용을 해주는데 이거 지금 CA가 앞에 코버가 너무 조금 들어가서 얼마 안달아요 아직 뒤에 있죠 이싱 선수 자 파도권 한번더 기회 있어요 잡기 잘풀고아 멀리서 니가와 해주고 있는데 CA 게이지라도 있으면 CA 시계... 게이지라도 마지막 찬스 왔습니다 마지막 찬스 아 너무 성급하게 뛰었어요 체력이 없을 때는 대공개 한 방에 경기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프를 안 뛰는 게 중요한데 습관적으로 방금은 점프를 뛰는 바람에 대공을 승는 격주 단하면서첫 세트를 빨리 격서 가져갑니다. 어, 대공을 이상 격주 지금은 네 하지만 어쨌든간에 먼저 데미지를 준거는 콜린. 자, 아, 파도권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우 저 공대 공룡이약속터치는데 저런 플레이가 보통 피지컬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잘해줬고와 똑같이 아까 전스트를 내줬던 그런 식의 점프가 나왔기 때문에 대경기력을맞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녁에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전가드로 가드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상태에 하지만 디강발로 조금씩 재미를 봐주고 있는 이슈템 선택 콜린. 자, 하지만 여기서 크게 기회를 잡고 있는 스카이레이커죠. 어, 음, 저디 뒤강발 이후에 에이스파라면은 이후에, 달려, 아, 공중 잡기. 아, 뒤강발 활용이 굉장히 지금 빈도가 많아졌는데, 아, 주요하고 있어요. 저그기 잡기로 마무리가 안 되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체력이. 안중발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이슈템. 설렘 감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군받은 걸 흔들려다가 스킬 데미지도 바꾸는 그런 모습이고. 아, 안중발 위파이싱을 몰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대방을 구속 압박에서 밀어내는 성공을 했어요. 자, 먼저 익스케이지가 가득 차게 된 26세 폴린. 아, 요거는 대공반응을 뭔가 하려다가, 큰 냄새는 부상에 몰리는 상황이고, 다행히, 스윗 점프를 피했는데, 심에도 이후에 크게 콤보를 맞지 않았고요. 오, 아, 기상 비비기 이후에, 뭐, 별다른 콤보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 반격기에 범위가, 이거 데미지 세거든요? 어, 잡혀었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슈팅. 어, 반격기로 지금 상대방의 점프를 잘 낚아주게 는 그런 것들이고. 아, 지가 스카이를 에서 트리거를 찾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떻게 될는지가 지금 한대 맞으면 죽거든 오! 무서워다한 방이에요, 이제. 아, 이 옛날에는 의족이라고 불렸을수록 계란한 판정의 공중, 그리버 용권 때문에, 반격기가 허틀어지면서, 스타이렉스 선수가 하나하도 따라 붙습니다. 오, 반격기가 지금, 그 뒷길이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종류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안중발리에서는 조금 상태로 지켜고 거의 뭐 체력이 똑같은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똑같은 상황. 지금 대공을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스카이데이커 선수이기 때문에, 쩍그러지는 게 좋지가 않고, 여기서. 큰 데미지 일단, 이 부분에서 그상에 몰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선택으로. 오, 자, 비비기 좋았죠? 예, 그 이게 그 사람의 게 이거 한번 비빌 것 같거든요? 비빌 거안 비볐어요. 자, 여기까지 끝으로 넘어가 주면서 여기서 큰 데미지 주고, 여기서, 걸어가서 잡냐, 마느냐 했는데, v s t r 이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가 안됐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자 한번 한번 기회가 있어요 지금 이스팅 선수 아 V스킬이 맞으면은 마이너스 8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법인데도 어지간하면 다 막히네요 이렇게 스카일리 선수가 승자리스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제가 확인을 해보자면은 선택을 쓰는 마즈 선수와 스카이크 선수, 카링과 켄이죠. 위치를 해있고요 세자조 5라운드의그 선수들 경기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선니스사이드오일분 선수의 사쿠라 1K 선수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알데 히드님은 안 나오셨네? 배급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많이 봐갖고, 편을 하도 하셨어. 어디까지? 이 선생님, 구데님님이시구나 응. 저요? 제가 종조님한테 광고도 좀해달라고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배기한테 얘기를 안했구나? 깜빡하고 <목소리> 1핑이신데 아마 크게 지장 없을거예요 어제가 나면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샌딩님은 케비를 사용하시는 분 같고, 이블루밍토아이드를 사용하고 계사쿠라온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뭐지? 오라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네. 에네의 케미죠. 버림받은 갓 에네렛 케미. 치킨나은 오십시오. 치킨나은 케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제쿠를 선택을 하셨네요. 원래 아까 전는로라를 선택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제쿠를 보여주시고, 제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여러분 아시다시피 올쿠와 영쿠. 뒤중포의 대공 상당히 좋았구요. 쪽지 비이 무지하고, 자, 회전 공기, 엄청, 자식 기승을, 여기 200cc 공기당 나오는 걸 보고 모델이고, 아, 수도판의공이 네, 헛쳤지만 다행히 크게 피해는 입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뭔가를 이다가한대 맞은 거 같고, 백패시를 했습니다만, 슬라이딩한 발, 자, 그리 그리고, 아, 이 트리거 캐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자, 이거 그다면에 콤보가 마무리가 되겠죠? 이, 케미의 플레이는 굉장히 단순하고도 직관적이지만,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플레이 가능합니다. 오, 자, 안락선 타겟 콤보 이후에, 악박 굉장히 잘주고 뒤둔 펀 대공, 뭐, 거의 뭐, 어, 캡틴 제라드급의 지금 뒤둔 펀 활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락 어, 구성에서 일단 쉼이 잘 막아주고 있고, 자, 역가드 안락과 이후에 EX 스타일은, EX 캔은 사용을 주지 않고, 아, 지금 각 같은 경우에는, 니퍼판 대공을 쳤으면은 같이 가도 맞았을 텐데, 일단은 반응을 못 해주는 건못 드리고,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자, 여기서 과연, 선택이,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첫 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서니샤이드 오하나, 부분 상수입니다. 이, 젊은 제쿠의 낙범 모션이 굉장히 특이하고, 조금 타이밍이 빠르다 보니까, 특관적으로 젊은 제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까르두기를 실수할 거 기대하고, 비비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방금 정확하게, 이성의 사인 선수가 깔아줬기 때문에, 마무리가 어버렸죠 자, 시작을 하고, 자, 쪽집비달려오다서 사라져요, 지금. 어우, 뒤중판 굉장히 좋습니다. 뒤중판, 지금, 시즌1의 뒤중판을 보호싶다 그런 정확성을 보여주고 계시고, 아, 뒤중판 또 좋아요. 자, 역까지, 일게산다까지걸어주고 있고, 일단은 EX 승룡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면서 EX 훌리건 아! 이렇게 되면, 아, 히트 확인. 허종권 히트 확인 이후 안준발, 파이널까지. 플레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지금. 마치 전성기 시절에, 고뭐 재무서를 보는 것 같은.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패자조에 계신지가 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지금 플레이가 굉장히 정교하셔서. 자, 일단 EX 공중 캐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거리가 좀 짧았고. 자, 안준발 이후에 스킬이고, 짭기습을 쳐주는 플레이. 아, 이 x 이 XC 이 XC Canon u 이스 c 이아 e x 캐논 이후에 승룡 큰 데미지 s 이까지 하지만 이 제코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이후에 그렇죠 트리거 이후에한 a 데미지 US, 가 굉장히 센캐리이기 때문에 n 이거 스턴 나겠는데? US, 이 XC c a n 오, 저 일단 비비가 아 하지만 이게 맞게 되면은 이엑스 캐럿까지 상해했지 아무리가 되겠죠. 성희생의 팀2 이점으로 승리를 하면서 패자도오라고드 순전합니다. 케미 끔파의 소리 아니고 케미밖에 모르니까 할 <웃음> 말이 케미 얘기밖에 없어. 자, 러브젤 선수와 지갑파이 선서 입장해 주시고요. 이거는 비밀이야. 와, 아, 그리고 오렇게 이렇게 no 그 말을 달고 나서 추첨이 있었는데 지급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급을 너무 귀찮아해서. 오늘 좀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개장수님이 공사를 하시면서 이따가 주실겁니다 자 러브델 선수의 지갑봉이 선수 아이 지갑봉이 선수가 엔나트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느냐가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5키라는 캐릭터는 널리 해서 불편이 보이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어지간수준으로 지속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엘라트는 냉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캐릭때문데 따로 고민을 지않는니다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냉면에서 연면서냉사에 겸, 음. 뭐 하나도 없는 겸,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기 뭐, 뭐, 부부부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부부부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장 뭐, 뭐, 뭐, 선 뭐, 하 뭐, 뭐, 뭐, 을 뭐, 뭐, 엄뚱나 스펙터. 아, 맞다. 아, 잠깐만, 여기서 펭귄을 주면서 거의 뭐, 경드려 기울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오시고 생각했어요. 아, 잡기가, 이게 안 되네. 아, 니가 와 뛰는 거, 빽빽이 제로다는 거 주면, 가는면서 머리 막, 달아오르거든요. 백패 매번 나왔어, 막,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렇게는 한번 해게자고는데이스게이는 아.. 이프도라면안귀겠죠 뭐.. 천국으로 흘리려그랬는데이맨나트 대공이 안간 거니.. 큰문학 판정을 시집기 때문에 여러 름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톤 라운드에서 이 레드디 폰트의 합성 속판 헬스널 디지털 을성화측면니만 오히려 하더만이 나쁜 거였어요. 대공이 했어요 아, 나오고 있는 러브드 선수의슬 아... 거리가 따라며 거리가 따라며 러브선수 어린 티에 남아 못하는 그래도 오 아... 어, 이 순간이 큰일까지 못라 하는 데 아, 슬플 타임이 없지 면서 아... 큰일 난데요지가 보니 지갑 공통 들이라서 팀이 가 큰일 난데요 부르짖게 생겼데는데깥습 러브드 다 어축이구충이 아, 그 이렇게 어지니까라운드그 뭐, 어렵지 않죠 이 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쁜 점 이런 고 앞잡기 이후에 카메리 각도가안 좋은 걸로 활용했으니까 아, 아, 그 기대가 안 되는 점도 있고 압상 그렇게 좋아요 보자 주석공이 뭔가 조금 미름이 났어요 카 3색전이었다 위퍼가 좀 아쉬웠습니다만 전열 상이에박이 튀어 들다가 오븐이 나갈거든요된다고 상암된다고 상암되고 자초등은 굉장히 빠른데요 리버설에서는 다운 분석을해고그번고기 때문에 두어은 마지막 납니다 맞으면 돼요. 안 맞으면. 아팅사스이즈는 스카이팅을. 스카이팅을. 스이팅이팅을 스카이팅을. 스카이팅을. 스이팅을스그이지 자, 이팅을스카이고을스카이팅지 스카이팅을. 스카이팅을. 이팅을 스카이팅을. 이 블랙스펙트 에 아빠 쿠지이좀더 춥다고 해어서 아무리 대공훈련이 있을아니고 다행히 가끔씩 에크 데미지 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생각보비디오에서 예전에도 있던 모습이 었으면니다 아, 이것도 빅격이뚫어지 나와야 되는데, 만지십만 원이 안 가고 갈까봐 생각해요. 아, 참고이 아니라 비한 공격이었으면 차라리 매듭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머리가 벌어지면 벌어지고피곤게입장이 거니까. 면은이거는거는데리버까지 활용하는 유머시간이 어? 식사 떠돌어요 어? 이승고 어? 여기서 과연 식사 꺼떠돌어 식사 꺼이스트레이드막지르기 운동을 예, 해주면서 예. 10대 1로 센트스코어 맞춰가지고 지갑봉입니다. 자 지갑봉의 일식이 여기서 봉인이 풀릴 줄이야. 지갑봉이 헬제로 아이디로 바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러브젤 선수의 주캐는 맨하트가 아니에요. 우리 지갑봉이 선수의 주캐 는 고오케 입니다만 러브젤 선수의 주캐 는 따로 있다 라는 점 1대1 라에서 꺼내 들었죠어다비님어서오십시오 간만에 뵙네요 이렇게 만나버렸죠 아침부터 골든샤을로면서 골든장을 하면서 조든장을하어마합든장을 하면서 골가장을하서골 하면서 골든 하면서 골든장을 하어서골든장 하면서 골든장을 하면서 골든장하 아마 주류전을좀더 나아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원격 음, 사운로가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어, 원고에서꽤 잔뜩이 안검할수 있게 잘해줬구요 아역가지넘어오는좀데 가사 좀어었고 그리고 김장이 어후 대공이 성략되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어 아이고 들어가고, 아, 역시, 타이밍이 한 장에 빨라. 아, 트고가 있는 아, 한번고가한있고가 있는데, 트고한 있는데, 트고있는 트고가 한번있트가한번 있는데, 고가한번 있는데, 고한번 있는데, 트고가 번있트가가한번 있는데, 고가고가한 기본 는고가한고있어 이번 연속 잡기, 세번 연속 잡기, 제연속삼의다 보니까 잡기 어, 제시고다포를요 오, 아, 칸스가 왔는데, 아, 대본 진영 안 나오고, 뭐냐, 그니까 쓰러진 EX 천고, 아 방도 EX 100% 변호사 한것 같죠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아이 정도는 대검 해소는 자존도 잘나았진 않았고 안중발 좋았구요 아이 정도는 마무리 된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요 지랍북이 충분히 이익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약간의 그 프레임 차이 때문에 1패벳을 하고만 이렇게 지킨다는 모든 전사들이다 탈락을 해버립니다 비록 지갑 풍이 보수가 폼이터스가... 아이고 정수이 잘못됐어요. 네. 지갑 풍이 지갑 풍이 졌어요. 치킨단 우리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어, 부정하고 싶은 거다 알겠지만 이거는 좀안 돼요. 네. 네,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이거 시청 좀해 주시고요. 지붕이 졌다고 응? 지붕이 미국 갔다고 이제 지붕이 없단 말이야 잊어버려 이런 갖지 말라고 이거야 아무리 피로모토미님이일래봤자 지갑봉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수정하셨죠 자 그러면은 다음 경기 이슈팅선수대고등팅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들어오시고요 뱅샤워야 야 근데 지목이 많이 했어 잘했어 이가 오늘 치킨한 중에 제일 많이 올라왔어 이가 수소실이 너무 많이 왔어 요새 게임이 너무 못해갖고 아까 그그 그 게임을 못했다는 얘기가 게임을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게임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야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게임을 좀 존나 못해가지고, 음. 존나 게임을 존나 못해서, 음. 그래서 이제 수운식이 많이 생긴거지. 6라운드죠. 아, 음. 어, 두형 뭐, 점수 때는 거의 비슷하고요. 두 형은 뭐, 다 슈프리고. 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굿엔딩 선수, 이써니사이즈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뿌리가 좋았거든요. 1심 선수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최근에 케미전을 뭐 얼루토 선수랑 뭐 라운드를 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배운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모르겠는데, 1심 이리... 선수가 굉장히 유명히가져가지고 있죠. 반각키를 깔라그래서 바로 깔았는데, <웃음> 하필이면 이렇게 다안 걸렸네요. 오, 저 이렇게 아... 콤보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대망을 구성해 본 상태에서 오, 저브스킬이우에렇게 해당하지 않았고요. 오 좋아, 이렇게 되면은 아, 흐름 점프 좋았고 아, 뒤중폰뒤중폰을 굉장히 잘 치는 케밍이기 때문에 아, 진짜 그를다단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다한 점프는 뒤중폰으로다 반응을 해주는 그런 케이라서 점프를 많이 안 쓰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꼭 눈으로 봐야 경기가 보인니까 일부러 제가 라디오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상상해 나를 펼쳐볼 수 있게 기회를 드린건데 화면이 안나는다고 바로바로 징징대고 그러면 안되는거예요 그정도 트레이닝이 되어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레드마스에 오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라디오로만 들어도 이 화면이 그르 지고 계셨어야 돼요 음. 자 카라멜을 들어 가주면서시 하면은 마무리가 안됩니다 조금 남아요 그정도... 나는... 단... 어우 자... 어우... 어우 자... 잠깐만 좀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은 아 콤보 연결이 됐으면은 CA까지 써주면서 많은데 나을거했는데 일단은 한번 목숨을 무지한 이슈팀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면이 안나오는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그렸어야지 어우 저 이거를 지금 이런식으로 끊어주고 있는 이슈팀 굉장히 좋고 지금 이구대민 선수가 하나 아쉬운게 위스키를 가다고 나서 서강선으로 들키려야되는데 자꾸 안강성이 나오고 있어요 서강순을 좋아하시나보니아서강선 나왔죠 예서강선 나왔고 아 이번엔 EX 캐논이 들어가 좋고 그 다음에 흰정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서강선 이후에 홈복이 여지지 않다는느낌으로요저 음. V2 어어? 동타가 났죠 방금은 오오브이스킬 빈도 굉장히 많은데 이스킬이장히 <웃음> 위험한건데 <것> 상대방게뭘 <웃음> 내밀기를 기대하고서 지금 이스킬을 쓰는건데 어찌됐건 이거는 세보이나 사용을 하면서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자 공중 트리도한 번만 막아내면은 자 픽살났죠 아우 콤보가 얘를 쓰면 CA로 끝낼 수가 있는거였는데 아쉽게 여기서 공중 트리가 그냥 허용하면서홍사이드 선수가 한 세트 와저 가자 갑니다 네, 아유, 뭐, 그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졌어야지. 방송이 화면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애네, 당신들이 잘못한 거죠. 자, 두모 디세트 시작을 했구요. 이스 선수가 비록 세트를 내줬지만 굉장히 찬의 경기를 보여줬구요. 역시나, 얘기했던 대로 이굿덴딩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께서. 아, 이제는 브이스끼리 위해 브이를 업무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뒤로 걷는 걸 잡는 짤짤이 콤보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자 기간발이 키우기 전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쓰고 계세요 지금 어지만 재미를 보고 있죠 자, 이자키들이 맞는 건좀 아쉽지만 어, 비미도 좋고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건너풀 두번한번 번. 아이고, 안 맞았어요 그리고 시야의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방에 지울 수도 있거든요. 게이지는 게이들을 쓰고. 어우, 약선으로 마무리. 뒤중발 거리에서 뒤중발을 코링이 내밀어두면 은 케미 유저들은 대부분 약간 좀 좀 ADHC 플레이디가 좀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뭘 내밀게 되는 플레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크러쉬 카운터로 잘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광발을 많이 깔아주고 있는 이 조성쇠의 모습인데 방금은 대공 흐려주는 타이밍 때문에 e x 캐널을안 했지만 수절로 좋지 않았고요 방금은 거리가 짧아서 이파션스를담고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차자 이거 방금 들어갔죠자 뒷강발 뒷광발 오, 자, V 스킬 또들어가지고이광가 기광바. 오, V 스킬. 아, 이거는 시 a 까지 연결하면 끝이 나겠, 오, 시 a 연결 안 됐어요. 경제? 아, e 스 체형까지 활용을 해줬는데. 이거 마찬가지고 V 스킬 한번 맞으면 끝나고 지네, 금 오, 터졌어요. 아, 이팀 선수가 세트를 따라가면다 아까 전에 시 a 를 활용을 해서. 아무리 를해줬 어야 되는 건데, 아, 하지만 여도어시절 조어 대로 살아높아을 그게 됐 죠？역시 경제 를 택하 는게안좋은게 최근 에 우리 경제 대통령 이었던 이명박 씨가 아니 뭐종 신형 이나 다름없 는17년형을선 거를 받았 죠. 대공 흐리는 공중 늦은 타이밍 캐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공중 대응이 이제 아무래도 기본기 위주로 되다 보니, 까 오, 자, 이번 딜키가 세게 들어가겠죠? 어, 세게 깔아주고, 느낌은 그처럼 깔아치면 일 가드를 해주고 있는 푸랜딩 오, 자, 얼음 맞았고. 오, 굉장히 지금 유신 선수, 잘 플래랴요? 일단, 일단, 안방송 맞은 이후에, 어, 잡포를 어, 자, 뒤중 펀이, 기가 막힙니다. EX도 캐논까지 끼면 스턴. 여기서 마무리를 질순 없어요, 아직은. 어, 아, 자, 자, 자, 여기서. 이쪽 버드가 그래도 짤짤이 데미지로 이렇서 입혀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 오, 어, 저드립안졌죠 오. 오 이거 시에 연결되거든요. v 스킬로 하나만 걸리면은 저 <웃음> 이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 아, 승질 나니까 그냥 공중 캐논으로 마무리를 해 주고 있네요. 오뎅디. 자노멀파라벨럼을 잡아내고 자근거리에서 저런식의 그 심리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막뭐가를 누르게 되는데 아 대신잡기 처음 나왔습니다 자 템포공격 이 세게 들어온면아 이거는 잡기풀기를 깨려고 세게 크로스카운트 소감바을 걸었지만 맞지않고 있는 곳이고 오히려 구석에서 아 역가드가 걸리지 않았구요 오히려 무석에 들어가버린 모습이에요 자 뒤줌퍼는 이번에는 타이밍 흐름적기 때문에 세게 말았죠 낭랑소 잘 뛰어들었구요 아직 몰라요 이렇게 되면 또 오. 음. 과연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C의 코브가 들어가면은 마무리가 아 되네요 마무리가 됩니다 후대이 선수가 2대1로승리고거짓말이 서이사의 어, 선수가 다운로드 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아, 육신 선수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아쉽게 패배를 했죠 마지막에 큐브씨 아, 선수랑 러브젤 선수 입장해주세요 아까 전에 주리를 관문했는데, 이번엔 첫판은 과연? 시작을 할지, 주리로 시작을 할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바로 니리미이들니니다 누구 아니라 줄이 줄이전을 피하기 위해서 매트를꺼내 들었죠. 매트 뭔가 생각해 <웃음> 는1 <웃음> 오우 저 뭐, 순식간에 들어갔지만, 뭐, 펌버 열심히 어요펌버가서 뭐, 만만치 않을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송어산 펌버 굉장히 이상한 폭포을는 그래도, 재밌는들을공저안방우습니다다우저스킬을에브을스 저게, 집어스을용니다 어우. 결론가 없어서 커지트 깔끔하게 가드가 주고 있는 퓨크씨 아우 잘한다 활짝 공도가 있다는 것 같아요 아니지 않습니다만 괜찮을 것까지는 아 이게 그 부분이 다 마치 나왔으면 상대방을 깔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병이 들어가지 않고 았 오오오 오오고 도로 도어 토크와 핫스펙트 한 명씩을 둘다 완전 압도적으로 지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개를 오더오도가익이다 많은 나시하 눈거리 싸움이 붙기도, 강력한릭이기 하거든요. 금발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라거나 천장이라면 사연이 금발이 중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성명서라또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까요이 점을 막고 아버리의수가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없어 가지고 만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터을줄이 기운이 잘 들렸고요. 이두 개의 여한 번만 더 맞으면은 정확하 그 연결되는 건데, 콤보가 기록이 나올 수있 약간의 차 아, 문제, 똥꼬을내볼똥있 때는 똥꼬를 내가 똥요 자, 레이드를한번 했는데, 쉽진 않습니다. 오늘은 스탄계제 많이 낮추고, 그리고 흔들어 보 자, 이제 많이 좋은 상황. 이제 승부대를 하면 더 했기 때문에, 자, 안가사 잡았구요. v f 기 때문에 교체가 안되지만 일단 깊기로 거의 마무리를 시주면서브리스이하고 있는 거를 순간적으로 트리거, 공으로 때려주는 빠른 반응 속도가 돋보이는 그런 훈련었습니다 체력이 거의 다따고가 갈때 우리들이 vp 충전을 잘하든고 마키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라 전가지 옆에 두번을 막아주는 기술이라 많이 을 해보는데 충전하는 딜레이저는 원거리의장같은트리고 뚜껑을 해줬죠자올 수는 샷에스 아, 대지표가, 그 대지표가 싹이 뭐, 설정할 때가 많았네. 어. 아, 바닥, 어, 바닥을 쓸다가 지금, 처음에는 약간 스을 쏘는 게맞았죠 아, 그 다음은 상당히 좋구요, 지금. 트리거투터리고 있습니다. 2트리으로는리운고트리고2리거 속에서 터어가지고 사는 거트 자슬라이 들어가고 한버까지 이어지고 자시내게차을 찾는듯 양도서달속을고 여기서 과연? 오! 과연? 아~~ 잡기로는 나운드가아가서죽고있는걸로 알겠습니다. 입니다오맨점 프로듀스 하는듯 플런으로지나고 간발의 차이가 상당합 그리고 아까 굉장히 다해고 있는 치여 아우 공중잡기반응하는게 쉬운 게 아니고 다이정션드무치를가지고그 다음에 톰보가에서 아져가는 바람에 아기가 풀었고요. 어, 그다음에 어, 몇 번째. 잘 파네기 들어왔습니다만, 들어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자 트리그에서 털어 버리고 있는 pvc 이브소 올바른 판단이죠. 요원 라운드까지 지게 되면은 특징기 때문에 일단 트리브에다 털어 주고 난다는 사실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 p v 가 분리하긴 합니다만은 시이렇게 되죠 오오 수고 없이 돌아왔는데 자, 멘템프까지 들어가 주면 여기서 시대미를 주고, 거의 10번 전 내가 보면 명을 하고, 구석들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구석에 1번을 거나 다운되게 되면 굉장히 특해지고 스탑까지 하면서 1월 세트를 가지고 계시면 큐브쉽 7일자 1로 마지막 세트까지 게임을 끌고 가네요 삼십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동태가 되게 되면 비슷한 유형지기 때문에 그다 비슷한 대로 좀 합니다. 아웃 비유 스킬로 공날라하는거잘 처리했습니다. 이게 좋구나, 공 날리다고 하는 것 같아. 이거 망하는데 동태에 대해서 거리가 나오지 았어오 큐브 전선수가기좀 하고, 뭔가 내야트 전에 대해서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무 너무, 대신에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백점 무 너무, 으로너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었고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어려워요. 아, 저는 만요 스펙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시위에서 점검하려면 생이나는거간에 벌이가 어것같도없어졌요나갔으면 질려요. 나갔으면질러요 지금 나갔으면질러요 나갔으면 다가오질 않네요. 뭐가 범쩍을 했죠? 지금... 아 2, 3, 4, 5... 1, 막혔어요. 6... 어 뭐죠 이게? 이게 뭐죠? 1 아... 순간적으로 우리가 7 18... 19... 10... 11... 12... 13... 14... 15... 있다면, 있다면, <목소리도> 자, 이리 글씨를 여고 자, 이건 글씨 들고. 자, 이건 글씨를 자, 를 들고. 자, 이건 글씨를 들고. 자, 이건 글씨를 이를 들고. 자, 고 자, 고건 I'm going to 깔 o to r g e n d e o i n g t r o n d e r s 는, 어, 중간 페이스수 있는 지 심각하게 리면은이 유리한 거지, 게되 지금 응, 3분의 1 정도 차이상황입는다요근 응, 어? 하나요? 아, 접근 하나요? 하나요 아, 나도 잠깐... 아, 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한 잠깐... 들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잠깐... 잠잠 아줌마서이세 시키는데 그 또블라, 또블라, 또 또블라, 또어아 지르기를 아직 안좋을 같은데? 아직은 남아있는데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점장 부엘로 러브드 선수 맨하트다 승리를 합니다 어, 어마어마한 수간 던지였죠 자, 그러면은 승자조 결승에 마즈 마즈님이랑 스카네커님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It's go time. 몇판한 우승후보라고 제가 예상했던 마드 선터가 승자들 결승에 올라와 있고요 스칼리에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널로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승리하는 자는 2위가 확보가 됩니다 Let's do this. 아, 그리고 오판 3선이에요. 아이고, 세팅을 안 바꿨다. 오판 3선인데, 오판 3선. 세팅을 안 바꿨나요? 자, 시작했죠. <놀람> 아, 뭐. 어우, 과감하게 걸어가서 참깐만나주걸은거치 아, 일단 걸리지 않았고, 이만큼 모두 슈프리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입리서보다더훅 높은 그 수입이가 지금 나오고있어면 되니까, 아 핀을 습관적으로 풀지 않는다 라는 이게 뻔뻔하게 걸어갔으면다든지 이런 첫타트는천명 그루의 로가운 바로. 에 아주 많이 먹을 수 있고, 천리만 그루를 놀라게 할수 있어요. 이거는 틀린 거 이거는 지 아, 틀렸어요. 아, 그게 왜냐요 이거는 그거는 틀린 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어요잘따라왔 지금. 잘따라 이렇게 습니다 지금 완니 아, 지금까지가, 아쉽게 빌려가면은, 자, 이것을 일단은, 감당과 중심을 반 이상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경제력이 있어에좋고 약간, 어, 투. 이런 스타렉이 이렇게 터져지이거이오 되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완전히 어지고 있고, 아, 저기까지 하면 거의 뭐 지금... 아, 하지만 이 스카이 콘스톱 나무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순간적으로 이걸 잘못 내밀어서 사친다음에 6화이션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되지 않으면 성공을 했고, 하지만 앞으로 주로 돌려서 공개하고 있고, 굉장히 뻔뻔하게 걸어가서 전문도 오늘 주요하고 좋아하지만우석에 다시 돌아갈 뭐수 있고, 여기서 스피커도, 스쳐, 얘는 구독에 있을 때가 진짜 힘을 발휘하거든요. 자 중단 캔슬한 이후에 EX 파동이었는데 이거 보면서 기회는 벌써 있네이 안에 맞아요? 아 네. 하지만 어? 거기서 왔어지한 방이고 든니한 방? 아! EX 테리보가 그전에 이 그게 좀 비쌌기 때문에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였지만 카딩 웃으라운드 1 라운드 1라운 n 1 라운드 1라 o 드1 라운드 1 라운드 1라주드1 라운드 1 라운드 1 라운드 1 라운드 운드1 라운드 여자를 안 정도의 집중이 훨씬 어고저그것부터 시작부터 계속 들려주이 어렵지 않아요. 뭐. 아, 걸어가자 하지만그랬몰고 있는 무슨 지만깐 아이고... 선프레인이 없어서... 그니까... 선프레인에고 오, 사단 철수 어우, 이 이게 픽짜자 너무 시켰는데 이스카이리스 던수 처음에는 이걸로 게임이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걸로추가히 공격이 조금 적절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그스카이리수가 많지 않으면서 오. 너무 아쉽게 세배를해버렸고 자, 지막몇 가지 다 나와서 가다 다시 풀렸을까 이제 입니다 어우, 이렇게 섞은 부분이 있어요. 시간 되게 짧아요. 어느도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나름 선택하니, 자, 필적 이후에 이거는 12년이나 타가지어가는데 그냥 뭐... 500000원, 5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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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더 하셔야 돼요. 한 판은 아고 이제. 한살때다 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야, 어 뭐야, 왜 사람이 늘었어? 야, 난입했는데? 고우키야? 여보전님 고우키였어? 아니, 난입하셨는데? 아니 저기 뭐냐 마주님 한판더 하셔야 됩니다 3선이에요 3선 승자 결승이랑 러브제님은 잠깐 나아주시고요 네, 와이프가 자고있을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어? 뭔 소리지? 아무튼 간에 네. 마주님 들어오시고요네 마주님이랑 네, 여러분 마주님이랑 스카이레이크님두분다 들어오세요 삼선입니다 삼선 제가 깜빡하고 설, 설정을 안 바꿔 놨어요 삼선이기 때문에 2대형인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좀올렀죠 어차피 아니구나, 아이씨. 이거 또 스케레이크 님이 또두판 이기면 토, 토 나오잖아, 방금. 아, 그래네 늦었어, 또. 단판이 또 2선이라 또. 2선이면은 이제 뭐, 다음 산 그대로라거나 2년 같은 게, 아마 제 얘기도 있고. 개소리야. 아무튼. 사실 그 방수가 질량이 밀린다라고 딱히 보이진 않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궁스퍼를 하다보면 그렇게 한클이 아쉬워서 재는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쉬운 상황이실거예요 결심을 좀 해갖고 저는 충분히 입게 해낼 수도 있는거니까요네 캔의 그 달려가는 거는 이제 캔의 V스킬이죠 작품이 있다는 분위기를 한개 시켜주고 있고, 거의 트리오 게이지를 가득 찼기 때문에 트리오 게이지 착죠. 이제 자, 어, 저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닭귀.. 오 클리커 같트 이러면은 아오, 뭐, 뭐야, 뭐야? 이리... 오 이거... 이건 또 뭐야? 어... 쉐이를 안 터시네? 이거 지면 너무 아쉽거든요 스카이레이커 이거를 지면 은 진짜 아쉬운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다음판 아아 안선투으로 이게 드럼이 나서 다 이긴거였는데 아까 승룡 년판 실수도 그렇고 방금 전에 EX 용건 실수도 그렇고 <웃음> 지금 스카이렉스 선수가 충분히 경기를 잘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한 판들이 있거든요 아자 안강발 클로쉬 파운드 표드렸는데 유 의외였죠 자, 이후에 어, 시민이니까 버리도안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잘 막아냈구요 아~~ 오저 이건 그렇게가 되는건데 일단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방금 CL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거였는데 마무리가 안됐고요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까지 아~~ 안강발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마드마드 선수가 3대으로 블렌드 파이널 안착을 합니다 아이. 아 이거 너무 아쉽게 는데스카이랩로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은 이 드랍 때문에 진짜 좀이 있어서 이 드랍이 나는 거는 실수로 입력한 거 수도 있지만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웃음> 자서디사이드 선수와 러브드 선수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레이코님은 잠깐 대기하세요. 패자조 결정해서 대기중이실거고로번 덩디, 버니사이즈의 러브젤의 승자가 카레이 선수와 대달을 통해서 붙게됩니다 It's go time Let's do this. Let's do this. Let's do this. Let's d 마찬가지로 l 미 t s do this. 이 e t s do t h i 때 l e o d 게임이 얼마나 잘 붙느냐 i 나트가 얼마나 잘도망가는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수의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라고 t h o u 음, 여기 좀 아, 간직해변, 그... 그거라도 또끼어지 없을 것 같아요. 엄마에보네요 간직해변. 어디나 메칼이 이런 거만 아니면 없 아,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옛날내플레이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마찬가지의 드랍이 났어요 조금 전 생각도는 편안해서도 저런 식으로 드랍이 나거든요 아, 두렵 한번때문에 지금 게임이 이렇게 완전 뒤집어져서 굉장히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었다가 보고, 뭐 그냥 두 잡힐을 보고그서뭐 왔어요 이렇게 하면 맞으면은 시윙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아, 자, 발교도 없고 여기서 바로 아 이러면은 시윙 마무리가 나오죠 이거는 이거 리가확정이 저기 어떤 사황이었는지 그것도 헤한번 정도의 쉬울 때연을 받아보는 아 이런 식으로 맨나이나 벌싱 등 원거리에서 불볕선으로 이을한다면이상대는캐미가 세부 파일 사용이 더무기힘지어요람들이리 그러니까 장아이이렇게좀 어, 어, <목소리가> 많이 빠져서 이타이 동작이 상한 것을 점수해도 단하길텐 여기서는 그렇죠 한 번만 이퀵 화면으로 넘어지게주면 비자핏? 이거 그 위계엄 매한테 오, 자 그렇죠 걸리죠 이거 다음 여기서 어떤 식의 힐레가 나오지? 자, 그렇죠 대패상 일체 비슷하게 그스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가, 아! 마무리 되지 야았는데 지금은 다스이 나가지 않았고. 구석에서 지금, 구석에서, 구석에서 지금, 리버서 쳐야죠. 리버서 쳤고, EX 캐릭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마무리. 그리고 이제, 룸렘 퍼니스이드 상황에서 EX 캐릭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거는, 에너스도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누르거든요, 동안은. 무조건 무적기가 있게 되어 있죠. 에너스는 그런 무적기가 없고요. 무공기를 내밀다가 동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성 같은 거짧아서와 아, 이렇게 첫패스어두 라운드 모두 패스에 키는 상황에서 아주 유리하게 아, 아주 착장으로. 바둑가고있으 부대민 선수는 어잘따라접가하고아 너무 빡빡하게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이어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습니다만 여기서 계속 풀리는 있어서 내가 지 아직 턱 빈지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 좋았고요. 여기서 한재번 때려주면 되고 아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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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매치포인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와..두듬펄 여군 아, 굉장히 작았졌어초원에오오어포감이 틀리네 여군 소스까지 여은굉제가잘물리겠죠이 아, 없는데 같이 맞았요 어, 아 지금 반응하다가 오히려 맞아 다행스럽게 큰버를이어지는않어요아 트리거 패널 트리거 패널 포럼 타이밍이 포럼 제일 위기 거든요 여기서 잘 풀어졌구요 한번이왔았습니다 아직 아이고 이게 엄청 맞아맞아 다행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거든요 이거 어? 아 방금 코모가 연결되었으면 시에이크가 들하갔서면 아들까지 가능한거였는데 방금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비평으로 마무리를 해가면서 써니사이드 선수가 회사결승을 안찾아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타이레이커와 써니사이드의 회사결승이 남아있죠 지금부터는 3선이에요 나머지 두경기다 카리네이크 선수 들어와 주시면 되구요 거기드 선수 아쉬운 4위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최적컵에서 4위를 했는데 아니 4위가 제일 열받더라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3위까지 이상인데